기업가 정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기업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기업가를 한문으로 적으면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를 첫 번째로 적을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종종 첫 번째로 표시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비즈니스맨 또는 오너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수 있으며 이혼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한자로 그 의미가 업을 일으키는 자, 영어로는 안추프 유어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변기하는데 한글로 읽을 때둘다 기업가로 발음하다 보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에서 의미하는 기업가는 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엔터프러너를 의미하며 한글의 기업가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창업가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창업가와 기업가 정신이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슘페터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1934년에 자본주의는 새로운 재화의 생산, 기존 재화의 품질 향상,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원료와 부품의 새로운 공급원 획득, 새로운 산업조직 형성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에 의해 발전하며 기업가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유발하는 혁신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티몬스는 창업 초기 과정의 핵심 요소로 창업기회, 자원, 팀, 창업가를 제시하였는데요. 창업을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기회를 실행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여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창업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불확실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창업 초기에는 사업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정한 초기 상황을 균형을 잡고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가의 역할입니다. 즉, 창업가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팀원과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며 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업 초기 불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 요소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창업가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역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티몬스는 창업 초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창업가 성향과 경영 스킬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창업가 성향은 창업가 기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도전정신, 창의성, 혁신성, 자율성 등의 성향을 의미하며 성공한 창업가들은 이 같은 창업가적 성향이 높은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창업가 성향은 크게 국가 또는 사회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문화, 가족과 같이 주위의 친지들의 창업 경험이나 지원, 창업하기 좋은 환경 등에 의해 함양될 수 있습니다. 경영스킬과 역량은 창업교육과 체험훈련, 경영관련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함양될 수 있습니다. 창업가적 성향과 경영관리 스킬과 지식은 얼마든지 교육과 체험에 의해 함양될 수 있기에 성공한 창업가들에 대한 창업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과 앞에서 설명한 창업가 성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기업가 정신의 정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 또는 성향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의 어원을 살펴보면 단순한 마인드만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어원은 수행하다, to undertake라는 불어, 어터퍼널에서 유래한 만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동과 실천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신은 앞에서 설명한 창업가적 성향에 행동과 실천이 포함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여 새로운 업을 일으키는 성향과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업은 아무리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어도 실제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장애물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열정이 없다면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취욕구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도전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추진해가는 핵심 원동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의 기업가 정신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기업가 정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가 정신 수준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구성 요소에는 성취욕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발성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저명한 미국 심리학자 맥클리랜드는 사람에게 성취욕구, 권력욕구, 그리고 친화욕구의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성취욕구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포부, 노력 및 지구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조직의 성공과도 밀접히 관련 있는 요인입니다.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위험감수성이 높고 기업가가 될 확률이 높으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나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더 큽니다. 혁신성은 새로운 조직 또는 기존 조직에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시장 또는 기술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즉, 혁신적인 창업가는 기존의 체계와는 다른 창조적인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 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이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혹을 말합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기업가는 불확실한 미래와 위험을 도전정신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계산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맥클리랜드는 위험 감수성은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적 요인이며 기업가와 경영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준취성은 변화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경쟁 환경에 대응하는 창업가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사를 제압하는 준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남들은 허투루 보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위험부담이 있지만 과감히 실행하고 남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또한 목표를 수립하였으면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욕구가 강하고 자금 등 예산이 부족해도 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며 위기와 어려움을 끈기와 승부근성으로 버티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업가들은 장애와 기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장애와 기회, 둘다 이점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장애물과 기회, 언뜻 보면 반대의 의미를 지닌 것 같은 단어들이지만 이 기업가들에게는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회는 위기와 변화의 틈새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업가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자, 이윤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기업가로 보기는 어렵겠죠. 기업가라면 어느 길이 안전한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길이 앞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신념과 부합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저하지 않고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 창업은 아무리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어도 실제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장애물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창업을 실행하기에 앞서 나 자신의 기업가 정신 수준은 어떠한지부터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기업가로서의 의지, 태도, 행동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